어 치대 한번 써줘. 오 <웃음> 어, 나이스. 하나, 둘, 하나, 둘. 아찔이. 와 어때 어때. 야무지지. 헤이 헤이 헤이 헤이. 아 뭐야 안 됐어 미친. 아 잠깐만요 선생님. 아좀더 빠르게 한번 턴. 하 아, 미친. 아 아. 아 욕심 부리다가 뒤졌어. <웃음> 하지만 이거 모두 다 계획입니다. 자머니의 터널 링이 끊어서 내가 오려야겠다는 마인드. 그 몸집 있는 사람이 없잖아. 근육은 있어도 막 진짜 맨살 지방 있는 사람은 진짜 없잖아. 오 미친 있나?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곧 있으면은 약간 좀 몸집 있는 나 나을 거 같은데. 안 그래요? <웃음> 약간, 살, 송통한 친구로. <웃음> 어, 탕사님 아, 용병님 괜찮아? 위험해 보이는데. 오. 살신성인. 용병님의. 야, 이게 뭐냐. 포털에 있어요, 탕선님. 참고 부탁. 일 면은 바로? 아, 치릿스시 <웃음> 어, 시금전 야, 무지게서 먹히고! 우후후! 아, 동가! 가 아, 개빡쳤다! 거미 개빡쳤다! 후 아, 거미 개빡침 아! 거미 개빡침후후 아, 멘탈 나을 것 같아, 내가 잘하면 이거. 후 나아아 제자 <목소리> 공부하지 말고 하아 아아 하아 아아닌가나 아아 아아 아아 나 같은데? 안돼 나다 아미치아아 <웃음> 어이가 없네 그냥 이 새끼 그냥 얼탱없음 지대 월템 없음. <웃음> 에고 한자 내리고 왼쪽으로 빠진 척 해준다. 그러면 제가 절로 가거든. 그럼 이쪽으로 가면 돼요. 거리 존나 물려주거든. 아, 아니 시간은 아니겠지? 설마 에이, 설마 지간은 아니면? 아니야아니야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쪽으로 안갈거야아 용병해둘기 약간 좀 방해했는데 좀 미안하구만 아이고 실수했구만 이 친구야 실수했으면 뭐다? 죽어야지 안녕하세요 아하! 아 뭐야 이게 닿네 축적시켜요 쭉쭉 뛰어 날 죽여라 이녀석아 핫 이건 안 맞지. 맞히... 하, 응, 안 되고, 절로 꺼지고, 응, 절, 대안 되지. 하, 절대 안 맞지, 그냥. 어디, 그냥, 그 더러운 촉수 가지고, 지금, 어? 이 더러운 녀석. 감히 그 더러운 촉수로, 지금, 나를, 헤하려고, 아! 고출은 야무지게 되고, 심력사자 오그로라. 이 숨으면 되겠는데? 예, 숨어, 이거. 따라오자. 어, 꺼져, 꺼져. 속침판이 있긴 한데. 에이 설마. 음. 야, 걸렸다 이거, 죽겠다. 걸렸다 이거, 걸렸다. 눈맞혔다. 야눈맞쳤다야눈맞쳤다 안돼, 퍼사포야야눈맞쳤어 저거 텔레포터다, 아닌가? 저 뭐야? 흥분이야 뭐야? 이 새끼 못뭐 들었어. 응? 이 새끼 못뭐 들었어 너. 아 어, 거기 없는데, 나 여기지롱. 아하하, 이 녀석아. 어 걸렀다 안녕하세요 내도기 네, 기라고 하고요 우리 스 친구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것도 해주면 좋아요 냐호호 지하통로가 적인데 아 넘는다아 수시통시통시통시통 지통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빨리 나가 하아 하아하 하하 지통수 어송 삼성은 저쪽 문다네요 약간 위험한데 삼성 a r 친 씨발 야너 나와 나와 o 새끼 h a 나와 나 year under Samson. I have a y e a 나지대장나 그냥. 이쪽으로 안 왔어. <웃음> 오케이, 침략자 내가 도와줘야겠다, 이거. 야, 나만 믿어, 어그로. 어그로는 나한테 맡기고 뭐야, 미친! 나아! 미친, 뭐야! 아, 저기서 오고 지랄? 아, 아니, 잠깐만. 야, 차, 됐다. 아, 저기서 오는데, 아, 진짜로. 뭐지? 약간 나 이해 안 되려고 그래. 아, 존나 이해 안 되려고 그래, 진짜. 아, 텔레포트니까 아, 다고요 이게 문 바꾸면 그게 문제야 어디서 오는지 모르잖아 3판자 할거야와씨 <웃음> 뒤질뻔했다 형이 <웃음> 쪼할 거냐? 자 여기 판자 안들여놨기 때문에 여기서 쓰고요 야, 무섭게 써야지. 자, 자, 다시 재, 재활용하는 분리수거 시간. 분리수거야, 무지개 해봐요. 아, 뭐야. 아, 조형선 두지죠? 저거 낙폭 맞았나? 아, 아, 아, 아. I don't know. I don't know who you are. 여기서 내가 해줘야 한다는 거지. 알았어. 가 아니고 가네. 아씨. 돌아올 거 같은데 이거. 조심해. 좀좀 살릴게요. 어. 아이 새끼 보소 이거. <웃음> 야 눈치 좋네 빠르네 저거. 그냥 밀고 들어가. 밀고 들어가. 밀고 들어가야 해. 카드 돌려야지 어 카드 돌려야지 어 돌려야지 돌려야지 <웃음> 개구멍이 어딘인줄 알아야 하는데 개구멍 어디야 아직 봤고요. 일단 지통 지동핑셔 빨리 지통핑셔 나가 나가 나가 나가 입구대기 새끼들아 나가 이구대기 새끼들아 나가 이구대기 새끼들아 아! 하, 이쪽이다! 하, 이쪽이다! 하! 하! 무빙! 하! 무빙! 하! 하! m o v i n 하! 무빙! 하! 무빙! v i 하! 무빙 v i 하! 무빙 v i n 무빙이다 하! n 무 m o v i n 지 moving! 빙이 신이지. g moving! moving! moving! m o v 아 n g m o v i n m o v 어나 간다? 나 간다? 어나 간다? 오케이 나 간다 빠빠 어 간다 빠빠 이러면 올수 밖에 없거든 이 새끼 왜 미쳐가지고 그냥 왜 미쳐가지고 그냥 우와말로 끝날 때까지 버티면 끝이거든 뭐야 말 끝났잖아 아 뭐야 이거 한 하늘... 어? 잠깐만 말루가 잠깐만 1.5대 나말료 아니었는데 아니 나 데미지 아니었는데 아니, 아. 아니 그니까 나 풀피가 아니었더라도 감쎄된 피 아니야? 0.51이 있었다고? 그래 그래?